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거리가 생기거나 중매를 통해 맞선이 들어오게 된다. 떡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만드는 꿈. 재물을 얻게 되며 집안에 경사가 생겨 축하받게 된다. 떡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꿈. 다른 사람에게 뜻밖의 소식이나 선물을 전하게 된다. 떡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꿈. 운이 따르지 않아 근심이 생긴다. 떡을 직접 만들거나 먹는 꿈. 평소 소원했던 일이 성취되며 사회에 봉사할 일이 생긴다. 또한 평생을 함께할 배필을 만나게 된다. 떡을 찌는 꿈. 힘든 시기가 찾아오지만 버텨낸다면 소원을 이루게 된다. 떡을 훔쳐먹는 꿈. 소화기 계통이나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려 고생하게 된다. 떡이나 빵을 불에 구워 먹는 꿈. 계획했던 일이나 계약한 것이 말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떡이나 빵을 먹는 꿈과 떡을 먹지 않고 바라보기만 꿈. 집안에우환이 생길 징조의 꿈. 떡장수에게 떡을 사먹은 꿈. 중간업자나 중매쟁이에 의해 사업이나 혼인이 성사됨. 떡집 진열장이 한눈으로 들어오는 꿈. 고사가 있거나 집안의 잔치와 파티가 열리게 된다. 작품 감상, 구경거리, 마케팅, 상거래, 감기 증세, 마음의 욕구 등이 있다. 떡집에서 떡을 사는 꿈. 중매를 통해 혼담이 오가거나 중개업자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만약 꿈속에서 떡을 직접 만들거나 먹는 꿈. 평소 원했던 일이 성취되며 사회에 봉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할 배피를 만날 징조이기도 합니다. 메밀가루로 떡을 반죽하는 꿈 문화예술단체를 구성, 조직하거나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공동체 유대감, 조화와 질서, 일거리 잔치, 발명 등이 있다. 밀가루를 발효시켜 만든 떡을 보는 꿈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가정에서 언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여 가족 간에 불화가 발생하게 된다. 밥과 떡을 지나치게 먹는 꿈 재수가 없던지 근심이 생기는 수가 있겠으니 조심을 하여야 한다. 밥이나 떡을 지나치게 먹는 꿈. 재수가 없거나 근심이 생김. 불에 구운 떡이 아주 많이 있는 꿈. 금전운이 따르게 되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진다 빵이나 떡을 먹고 체한 꿈. 실제로 급체나 복통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며 하던 일에 걸림돌이 생겨 곤란에 빠지게 됨. 빵이나 떡을 불에 구워 먹은 꿈. 약속한 일 등이 수포로 돌아갈 징조. 시루떡 먹는 꿈 소망이나 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재물, 명예, 일거리, 행재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신적인 존재가 자신의 입에 떡을 넣어주는 꿈 새로운 단체나 기관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새로운 업무 등을 시작하게 된다. 자신이 직접 발효시켜 만든 밀가루 떡을 먹는 꿈 환자는 질병이 더욱 악화된다. 큰 시루떡을 혼자 먹는 꿈 장차 큰 일을 맡아 성공하게 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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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된 팥고물을 넣어 떡을 찌는 꿈 목욕 재개를 하고 조상이나 부처님께 지성을 드리게 된다 어렵게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진 정성을 다하여 꿈과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를 사로잡는다 혼자서 많은 떡을 먹는 꿈 돈이 되는 일거리가 밀려들어 주문량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게 된다 태몽이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아이가 태어난다 감자 가루로 떡 반죽을 하는 꿈 경찰의 힘으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명랑한 사회 속에 윤리와 도덕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 어떤 조화 속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균형 속에 바른 질서가 있듯이 참다운 어울림으로 예쁜 사람과 꿈을 낳는다. 경양식 빵, 과자, 피자, 호떡 등의 음식을 먹고 체하는 꿈. 급체나 복통으로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배탈이 는다 길모퉁이를 지나치는데 붕어빵, 호떡이 생각나는 꿈 혹은 비슷한 꿈. 고흘리고 심술 궂던옛 추억과 향수가 잡힐 듯이 연상되며 지나간다. 남에게 떡을 주는 꿈. 자신의 지식이나 물건, 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된다. 떡시루에 가득한 떡을 혼자 다 먹어 치우는 꿈. 태몽이라면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며 후일 큰 명성을 떨치게 된다. 떡이나 밥을 먹는 꿈. 떡과 밥은 감기를 뜻한다. 감기에 걸릴 꿈이다. 떡과 과일을 훔쳐와서 실컷 먹는 꿈. 맹독한 유행성 질환에 걸려 혼쭐난다 질병, 감기, 위장병, 두통 등이 발생한다. 떡국을 먹는 꿈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거나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떡 속에 벌레가 있는 꿈 소원이 성취되어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재물운이 상승하게 된다. 떡시루에 있던 떡을 다 먹어 치우는 꿈 떡시루에 있던 떡을 다 먹어 치우는 꿈은 장차 아이가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이름을 떨치게 된다. 떡을 너무 많이 먹는 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근심하게 되는 꿈. 떡을 만드는 꿈.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떡을 맛있게 먹는 꿈. 구하는 소망이나 실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성취 발전되며 재물과 명예 등 안정이 확보된다. 지식, 일거리, 재물 등을 얻고 떡을 남에게 분배해주면 책, 지식말 등을 남에게 전해줄 일이 생긴다. 떡을 먹고 체한 꿈. 하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진행하는 일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떡을 먹는 꿈. 재물이 들어오거나 돈이 되는 일거리가 생겨 분주해진다. 미혼 남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취업 준비생은 취직하게 된다. 떡을 바라만 보는 꿈, 가정의 우환이 생기게 된다. 떡을 불에 구워 먹는 꿈, 하는 일의 진행이 지연되어 심적으로 힘들어 하게 된다. 또는 거래, 계약 등이 무산되거나 약속했던 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떡꿈 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